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이브 더 알파벨루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바일 게임이고요 그리고 오우. 같이 플레이할 리아와 미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이, 안녕하세요. 이 게임이 뭔지 아시나요? 아, 아니요 모르지만 제목으로 추측해보건대 알파벨루어를 세이브하라 도와줘라라는 얘기 같은데요 자 플레이 눌러볼까 일단? 그럼 알게 될 거야 플레이! 플레이 누르면은 여기에 F가 있어요 F 오우. 무서운 F가 있는데 F가 여기서 공격을 할 거야 그러면 우리 A친구를 지켜줘야 돼 세이브 해줘야 된다고 오 오. 좋았어 근데 그냥 지키면 재미없으니까 그려서 지켜주는 거거든? 오 그래서 한번 좀 신기하게 그려서 한번 지켜볼게 나는 이번에 영어 2를 그려서 지켜볼 거야 e? 영어 E 이. 이오호 <웃음> O E를 그려서 지켜볼까? 어 F가 오지만 오지 F가 오. 밀고 밀고 있지만 우리 2가 지켜주고 있어요 안돼 오오 오. 오. 잘해 잘해 오. You win. 일단 이게 깨끗. 이번에는 A 세 마리를 지켜야 되는데? 음. 나라면 동그라미를 그렸을 거야 O 아브라미를 작게 영어 5다 참고로 이게? 응 어? 이게 5? 눈도 그려주자 눈 눈이 탁? 오. 이라5면은 A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지 야 F가 오고싶은데 못 오죽? 오히려 붙아주 다음 음. 이쪽으로 옆으로 쓰러질 것 같지? 음. 그렇다면 나는 영어 T를 만들어보겠어 어떨까? 오! 아. 오.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? 아, T를 어 근데? 그거 맞아? 어? 이렇게 만들면 가두리 양식장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막아버려 오, 오! 테트리스 느낌. 영어 T! 뭐 이거, 이직 이거, 이어 이거, 이거. 이죠공간이 없기 때이 자... 이 어, 이거, 어. 뭐지? 이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이 이거. 이거, 이이 뚫고 나오진 않겠죠? 야, no. 못 나와 못 나와. 끝. 이건 뭘까?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얘네 둘을 다 막아버릴까? 애플을 만들면 되지. 애플 하나 있어. 오잘그려야오 애플을 애플로 공격. 들어와서 애플 눈그려오 애플 같아? 오 애플 같아. 오. 오케이 한번 해본다. 애플로 막아보겠습니다. 애플. 와, 와우. 엄청 없죠? 와우! 짱했다오 진짜 이야. 잘 그렸다! 0로 막았다 손쉽게 막았다? 깼, 깼고요 다음 오? 좀 어려운데? M, M, M M? 오케이 M 좋다 나 같으면 아, 대문자 H. I! 대문자 I? 이번에는 이걸로 해볼게요 맞혀보세요 뭐? 이게 뭐지? 방귀 어? 냄새에 죽은 H입니다 H 눈도 있어요 그려줘야 돼. 못 지나가게. <웃음> 입도 만들고요. 억지긴 한데. 네, 못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. 됐다. 잘했어. 예이 집이 아주 그냥 성공이가 엄청나네. 어. 네, 깼고요 다음. 쉽다. 쉽다. <웃음> 내가 볼땐 이거 불로 떨어질 것 같은데. 아니야 아니야 쉬워 이거 엄청. 여기만 보호하면 될것 같은데. 오케이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. 피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피. 피. 얘 귀엽거든? 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이런 눈도 있고. 뭐래? 눈이 왜 하늘을 보고 있나요? 없어요. 귀엽게 하면 돼요. 오잘 그려. 와우. 오 똑같이 생겼어. 짱 귀엽다. 피. 아, 피. 좋은데? 피. 피. 피야 지켜줘 나를와 피는 그래. 엄청 세서 지켜줄 거야. 와우. 피. 피를 보지 않았다 피때문에 <웃음> 헐? 헐 <웃음> <웃음> 구독 그 다음에는 뭐야 용암이 떨어지는데? 이거 뭐 길게만 그리면 되겠다 유로 해보겠습니다 유, 유. 유. 그냥 감싸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냥 길게해서 어? 괜찮은데요? 유 모양이 좀 유가 아닌데? 유가 아닌 거 같아 너하고 눈이야눈 이거 아 창문이 아니라요? <웃음> 이게 집게 사상집 같은데? 유, 유 <웃음> 무거워도 안 넘어져. 턱, 턱오오 오, 오, 오, 오 저렇게 넘어지 아, 하지만 유. 오. 톡, 톡. 좋아요.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. 이번에는 제트. 제트로 한번 지켜볼까요? 제 제트 맞죠? 네, 네. 아트가 아닌 것. 모래시계됐는데요 일그러진 모래시계. <웃음> 어... <웃음> 여기가 좀더 길어야 제트인데 <웃음> 여기랑 조금 길어야 제트인데 억지로 하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. 몰라지켜지기만 하면 돼. 제트야. <웃음> 콩콩콩 콩. 쉬운데요? 너무 쉬워요. 어? A 얼굴에 오. 받쳐진 제트. Next. o k a J J J. 제이. 오케이. 제이 갑시다. 여기서 제이를 만들어서 제이! 어때? 제이. 누가 이걸 제이라고 보지? 치킨 닭다리 같아. 제이. 아, 어, 약간 그거 같은데요? o g 같은데 Jay? c h i c k 이 모양을 좀 잘못 그렸네 Oh, you c 어 n t 좀. o to the house. I'm g 맞다고 <웃음> 아, 네, 아, 말해. 어제 제이다. 출발 아닌. 어, 어, 부추다. <웃음>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알파벳 로어 그림을 통해서 알파벳 A를 응? 지키는 게임 세이브더 알파벳 로어를 해봤습니다. 너무 재밌었고요. 와. 아 진짜 힘들었다 이거 껴 맞추느라 좀 억지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. <웃음> 조금이요. 재밌게... 많이, 아, 쓰는데요? 많이 보내는데 그럼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. 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고요. 그러면 그럼 많이 네, 보겠어요. 안녕. 안녕. 빠빵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